<웃음> <웃음> <야>. <웃음> <웃음> 자 여러분, 오늘은 나로 바꾸자 라는 컨텐츠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러분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어분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 아, 없어 없어. 어. <웃음> <웃음> 미도 주주옷 바꿔달라는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. 미도 너무 신나는 날이에요. 저도요. 저도요. <웃음> 모자란 사람 아니죠? <웃음> <웃음> 그럴지도? 착색 보여 주세요. 자, 이런 거. 이런 거. 네, 거 오호. 흑백 필터를 씌워놨네요. 네, 진짜요. <웃음> 저는 노란색 병아리. 와우. 오. 보라색 세일러 와우. <웃음> 그리고 이렇게 한 세트예요 오 지금 여쿨, 겨쿨 색이 다 나왔어요 진짜요 진짜요 <웃음> 미도 울어요 <웃음> 주주 옷은 찍어 먹어보면 뭔가 과일 향이 날것 같다는 라 정도로 되게 화려하고 색깔이 다양하고 이돈는 <웃음> 진짜 딱 아까 말했듯이 흑백 필터 딱! 음. 유일하게 색깔이 있는 건 이제 저청 청, 버킷셋입니다 음. 첫 번째 옷 어떤 거줄 건가요? 전 아무것도 다 똑같아가지고 아이고 <웃음> 저도 이거 아, 아 요거 오케이. 요거 좀 돼요 오케이 서로 어, 교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안에 입안.. 아 이거 그냥 다 올리실래요?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로 바꾸자 <웃음> 자 갔다 오십시오 <웃음> 그때 동안 네, 저희가 좀 채우도록 네네네. 하겠습니다 아니 미도의 패션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 네네. 어떠신가요? 저도 아 미도가 이참에 주주 덕분에 뭔가 자기의 틀을 깨지 않을까. 음. 아주 약간 좋은 생각이 다 들고. 나 아, 저는 주주의 힙한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. 맞아요, 항상 차라라 공주 맞아요, 느낌. 맞아요. 네. 그래서 과연 주주의 힙한 모습은 얼마나 수익이 넘칠지. 네, 힙주 힙주. 아, 힙주. 한 아, 채인지. 다음 아, 인가요 마태와 집구비의 나무 바꾸자. 해야죠. 네. 그건 제수 안 나올 것 같아서 못할것 같아요. 아, <웃음> 아니 은근히 <웃음> 은근히 나와요. 마태하고 우리가 나랑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. 어... <웃음> 말씀드리는 순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잠깐, 이... <웃음> 요정이 방금 날아갔 날아갔어요. 어머머. 약간 틴커벨 같은데요. 어머머. 어 어떤 피터팬을 찾았을지. 우와. <웃음> <헉>? 어머. <웃음> 아니 아 근데 미도가 또 타투가 이쁘게 돼 있어가지고 맞아, 어머, 맞아. 잘 어울리네. 네, 저희만 보기엔 너무 아쉬워요. <웃음> 야 이거 은근히 조현수가 정말 똑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북처럼 요정을 나타내는 포즈 세개 부탁드려요. 와! 오 와! 고토고토 증상이 고듭. 자, 힙주, 힙주 옵니다. 힙주 들어옵니다. 오! 오. 뭐야? 안녕하세요. 뭐야? 갑자기 위에 먹구름이 꼈어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약간 평소 미도 분위기 같아. 아, 맞네. 그치, 그치? 어, 맞네. 와. 와. 어때요? 하나, 서로 서로 네네, 이러고 다 있는 거예요. 손 내려보세요. 어. 지금 휴양지 놀러 온 요정과 네, 그리고 그 약간 방금이라도 이제 바이크 주차할 것 같은 네, 네. 언니 와, 진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나요 지금 여러분? 처음 어, <웃음> 말로다가 <웃음> 서로, 뭔가, 서로 뭔가 어색한 것 같은데 <웃음> 주주는 참고로 바지를 실어한다 하지 않았네 네 지금 뭔가 굉장히 더워요 <웃음> <웃음> 미도는 어떠나요? 저날씨를잘안 입어요 타투 때문에 아...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만족으로 한 거라서 안 보여드리는데 보여줘버렸네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생각보다 주주가 되게 어색해 아니네. 그러니까. 아니 나는 미누가 굉장히 어색해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. 지금 막상 주주가 제일 어색해. <웃음>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색해요? 조신해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. 이거 입으니까 되게 갑의 구성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. <웃음> 아 평소 미드 <미도> 포지션. 아. <웃음> 밝아지네요 저가 이거 입으니까. 그러니까. 땅 그러니까. 밖에 돌아주세요. <웃음> 주주도 한 바퀴 들어주세요. 야, <웃음> 야 주주 이런 거왜 이런 색깔 나? 왜 이게 불편하죠? 체육복인데. <웃음> 알수 없어요. <웃음> 미도 <미두> 씨 어떤가요? <웃음> 저 지금 눈이 아파요. 밑을 못 쳐다 보겠어요. <웃음> 미도가? 생각보다? <웃음> 미도 당신 지금 좀 멋쟁이처럼 보여요. 아, 당당해 보여요. 어. 미친 거거든요. <웃음> 제가 색깔 색깔 입는 거 입으면 제가 미쳐요. <웃음> 네. 그래서 자제하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오히려 미도가 이런 옷을 입으면 영상이더 재밌어지지 않을까? 맞아요. 하기 전에 포즈 세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오케이 어. <웃음> 찰칵! 찰칵! 미도, 평소 포즈 찰칵! 찰칵! 찰칵! 오줘봐요 오줘봐요 오, 오!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자 다음 찰칵! 찰칵! 찰칵! 찰칵! 찰칵. 찰칵. 찰칵. 찰칵. 아, 아 어. 귀여워 자 다음 옷 한번 소개해 주세요 흰색이랑 이거랑 이거랑 아 되게 부심스럽네요 찬에 못 들겠어요. 이거랑 안경까지. 저 이렇게 두꺼운 안경 처음 써봐요. 어, 그러니까 본 적이 없어. 저는 이 원피스인데요.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자주 입었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 리본 달려있는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조금 색깔이 좀 점잖아지긴 했네요. 예 네, 위돈 보라색 되게 보았으니까. 다녀오시죠. <웃음> 아니 진짜 웃기네. <웃음> 아니 주주가 세운 것 같아요. 어색해하는데. 저 이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네. 아무거나 떼어주세요 위. 미치도록. 도. 도도리아. <웃음> 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태 태어나줘서 고마워 <웃음> 다시 다시 미도 오케이. 오케이. 어. 미 미칠 때 사랑했던 기억의 추억들이 너를 보고 싶지만 도 도돌이야 <웃음> <웃음> 어! 어 잠깐만요 야야야 바지 잘 어울리는데? <웃음> 말씀 드리는 순간 아잠깐만 안경을 썼기 때문에 <웃음> 지금 제, 어, 야, 어 근데 잘 어울리는데요? 아 교수님 스타일이에요 어나 지금 방금 얘기 안 나왔어 약간 교수님 교, 잠깐 말씀드리는 순간? 야 여고생 아니야 여고생? 잘 어울리네 그러니까. 어, 둘다잘 어울리네 야 뭔가 나 만화에서 이런 사람 본것 같아 어 나도 나도 나도 둘다 약간 조금 애니 만화에서 나올 것 같은 일본 여고생 느낌과 그리고 일본 교수 느낌 그죠 그쵸 그쵸 교수요? 서로 되게 잘 어울리는데? 본인도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? 이건 되게 잘 어울린다 어. 진짜로 어. 여러분 네. 소감이 어떠세요? 솔직히 무슨 느낌이지아요 것처럼 같아요. 아아 캐릭터 좀세 가지고 음.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도하고 주주가 저기 호흡이 가빠라요. 맞아요. 숨 <웃음> 막힐 정도로 어색하다는 거죠.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불안해요.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불안해요? 나, 땀이 나. <웃음> 음. 나어떠신가요 진심 식은땀이 나. 아, 진짜요. 먼저 볼래? 멀리부터. 오, 좀 나네요. 어, <웃음> 즐기세요.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쵸, 그쵸. 아, 약간 원래 본래 저렇게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. 아, <웃음> 아 본래 당신으로. <웃음> 아. <웃음> 여러분, 한번 포즈 한 번씩 네, 부탁드려도 취하고. 될까요? 네. 하나, <웃음> 둘, <웃음> 셋, 체크. 보라빛 밤. 체크. 알락이락이. 체크. 나랑 같이 있자. <웃음> 아직 이르잖아. <웃음> 아니. 시키는 거 잘해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주주 하나, 둘, 셋, 체크 단다라단. 체카 체 약간 인간 인강. 인강 프로필 사진 찍는 거 같은 오, 맞아, 맞아. 그런 사진이라네요. EBS, EBS 미녀 네사 EBS, EBS 미녀 강사. 첫 번째 옷은 이제 여기 셔츠를 입고 이 크롭이에요. 그 위에다가 이걸 입어요. 비스티엘을. 그리고 이게 치마입니다. 저 이건데요. 여기 위에다가 이거 넣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입으시고 위에다가 모자 쓰시면 됩니다. 아 지금 그 바지. 안경만 벗어도 되죠? 예예 예, 벗어도 됩니다. <웃음> 입다가 어려우시면 말해주세요. <웃음> 자 다녀오세요. 다녀오세요. 어때요? 어때요? 오, 잘 어울리는데? 나 안경 썼다고 하지 않았어? 네. 안경 썼을 때 인기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? 저 인기 없었어요. 아, 귀여워요. 그니까 왜 인기 없었는지 모르겠다니까. 잘 어울려요, 진짜로. 그 안경 썼을 때 별명이 뭐, 뭐라고 했었죠? 유재석이요. 유재석? 자, 유재석님으로 사진 찍어볼게요. 자, 유! 유재석! 오! 재? 재미없어. 오! <웃음> 석? 아, 석가탄신일. <웃음> 유재석님! 제가 많이 보도록.. 네. 네. 유! 아 유재석님? 제 죄송합니다.. 석! 석고대제 <웃음> 재미 장난이에요. 장난이야, 장난이죠. 장난인 거다 아실 저, 저 거예요. 유재석님 좋아요저 그때 대명 니재세로 생각했어요. 아 진짜? 네. 잠깐만! 말씀드리는 순간! 히비리 힙주가 힙 왔습니다 이거는 아, 좀 아, 이거 약간 주주 느낌이 나요 그렇네요? 역시 주주는 색이 들어가야 되나봐요 아, 색이 들어가서 어, 마음이 편해졌네요 어, 색이 들어가야되나요 <웃음> 여유로워졌네요 음. 그럼... 굉장히 여유로워졌어 네. 네 말씀 드리는 순간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, 어머나. 저는 지금 미도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심쳐. 진짜 잘 어울리는 룩 잠깐 난... 어디 불편하신가요 미도님? 예 어디가 불편하죠? 다요 <웃음> 다리 아. 보여준 거안 좋아해가지고. 알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일명 아이돌룩. 아이돌룩을 <웃음> 입어봤는데요. 한번 패스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이 하지만 너너 너. 공자가 아니야. 너너 너. 오케이. 프로듀스 원호 나가면은 몇등할것 같아요? 1 0 1등이요아 101등. 그래요? <웃음> 아 그럼 이제 이 소리 한번 들려겠네. 미도야, 너아이돌 하고 싶어? 아니요. <웃음> 아 바로 아니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옷이니만큼 서로 네. 입어봤잖아요 여태까지 입어봤던 중, 옷 중에 뭐가 베스트인지 서로 한 번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두 번째 거두 번째 음 거? 네.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입고 다니는 룩이 어, 저도 되게 공감합니다 저도 그 주주가 입었을 때흰 티에다 그거 말씀하신 슬랙스에다 안경 음. 어, 저는 되게 그 주주의 다른 매력을 봤어요. 약간 성숙미가 느껴졌어요. 아, 맞아요. 맞아요. 본인이 제일 괜찮다고 느끼는 옷은 뭐예요? 이거예요. 아 <웃음> 이게 제일 편해요. 그럼 주주는 반대로 미도? 이거요. 이게.. 이거. 처음 롱원피스는 미도한테 좀 길었고 두 번째 거는 예쁘긴 한데 살짝 진짜 코스프레한 느낌이어서 아 이게 미도한테 제일 잘 어울리고 예뻐요. 저도 이거요. 아왜 왜 그렇죠? 우선 제가 밑에를 안 보면은 색깔이 안 보이거든요.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는 예요딱 <웃음> <이따> 보면 어! 아! <웃음> 아니은 어색하다. 아, 어색해요. 주주님 포즈 부탁드려요. 네. 아, 이게 약간 힙한 포즈 부탁드려도 되나요? 이거는? 네. 찰칵! 찰칵! <웃음> 찰칵! 찰칵! 찰카. 어, 오, 저는 여태까지 오. 이 지금의 포즈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우리 아이돌 미도. 아이돌 미도. 아이돌 포즈 부탁드려요. 아이돌 포즈가 뭐죠? 그 저도 모르겠어요. 너 아이돌, 아이돌 아니세요? <웃음> 저, 저 아니에요. 처음처럼 아니에요? 처음처럼. <웃음> 저사이에요 사막이. <웃음> 하나, 하나 둘, 둘 찰카. 하나 둘 찰카. 오. 찰카 마지막 소감도 들어봐야 될까요? 네? 세줄 네. 정리 부탁드립니다 세 줄이요? 네. 지금 옷도 그렇고 제가 코디가 되어서 아이돌 미도를 입혀주는 느낌이 나서 아 은근히 성취감이 들었어요 오 <웃음> 미도한테 노란색을 입혀? 이러은 이런, <웃음> <오> <웃음> 이런 게 없죠 그죠?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<웃음> 못 입히시는데 그렇죠 주주가 입혔다 <웃음> 응. 미도님은요? 제가 낯설어요. 언니가 이런 옷을 입으신 게 너무 낯선데 역시 근데 주주는 모든 걸다 소화한다.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. 훈훈합니다 훈훈해. 마지막으로 저희도 인사드리고 네자 네, 역시 역시 미도와 주주는 모든 게잘 어울린다. 오 모든 게 완벽하다. 오 인정? 인정! 사실 돈 주면 다할수 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끝!